안녕하세요 뉴스읽어주는남자 이슈 포커스입니다 오늘은 bts 진의 성공적인 솔로 데뷔에 대한 소식입니다 그룹 bts의 멤버 진이 29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 리버르 플라테 스타디움에서 개최된 밴드 콜드플레이의 월드투어 뮤직 오브 더 스피어스 무대에서 신곡 디 에스트로넛을 처음 선보여 공연 열기를 끌어올렸다고 하는데요 진의 첫 솔로 싱글 디 에스트로넛은 세계적인 밴드 콜드플레이가 공동으로 작곡과 작사, 연주에 참여한 곡이며 진의 타고난 미성과 독보적인 감수성으로 공개되자마자 전 세계에서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솔로음반은 발매 당일 70만장을 넘게 팔아치우며 흥행 기록을 썼고 첫 무대 역시 세계적인 스타 콜드플레이와 함께 해외에서 전 세계 팬들과 만났다고 하는데요. 30일 소속사 비키트 뮤직과 한터차트 등에 따르면 28일 발표한 디 에스트로넛은 한터 차트 전날 기준 71만 900일장이 판매됐고 눈길을 끄는 점은 분명의 싱글 타이틀곡 단한 곡만 수록된 음반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판매량입니다. 이번 솔로 음반은 팝, 락 장르의 잔잔한 어쿠스틱 기타와 신시 사운드의 조화가 어우러진 곡으로 그룹 내 보컬을 담당한 진의 진가를 제대로 느낄 수 있다고 하며 짙은 감성과 청량하면서도 몽환적인 분위기를 극대화했다는데요. 이 때문인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전 세계 97개국 아이튠즈 탑송 차트에서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뮤직비디오도 한국, 미국, 인도네시아, 브라질 등 세계 각국 유튜브 인기 급상승 동영상 1위를 기록했고 이날 오전 9시 현재 2247만 조회수를 기록 중입니다. 진이 각종 기록을 써내려가는 동안 첫 무대도 글로벌 그룹 이원답게 화려하게 장식했다는데요. 지는 29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열린 인기밴드 콜드플레이의 콘서트에 깜짝 출연해 솔로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이날 지는 콜드플레이의 보컬 크리스 마틴의 소개를 받고 메인 무대 반대편에서 등장했다는데요. 청바지에 회색 니트를 입고 그 위에 짙은 색 점퍼를 입은 지니 모습을 드러내자 팬들은 함성과 함께 BTS 지인이라고 소리질렀습니다. 그는 방탄소년단 멤버별 커스텀 마이크인 핑크빛의 마이크를 들고 디에스트로너한 소절을 부른 뒤 메인 무대로 달려나가 크리스 마틴과 포옹에 시선을 끌었다고 하는데요. 크리스 마틴이 직접 작곡, 작사, 연주에 참여해줘 고맙다는 의미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크리스 마틴은 이날 공연에서도 진과 마이크 하나를 사이에 두고 호흡을 맞춰 팬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습니다. 방탄소년단과 콜드플레이는 지난해 9월 터업곡 마이 유니버스 로 미국 빌보드 싱글 차트 앞에 1위에 오르며 지금까지 친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진은 앞서 싱글을 발표하며 나를 빛나게 해준 아미에 대한 고마움과 애정을 듬뿍 담아 만들었다며 노래 가사는 정처없이 흘러가는 나 진의 꿈을 찾아주는 너 아미의 이야기 라고 소개했습니다. 또 항상 멤버들과 함께 인사를 드렸는데 혼자 하려니 쑥스럽기도 하고 긴장도 된다면서 솔로 싱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멤버들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었다고도 했다는데요. 그는 신곡과 관련해서도 원래는 1절만 한국어였고 2절은 영어였다면서 그런데 뮤직비디오를 찍기 전날 마틴이 앞부분 한국어 느낌이 좋은데 2절도 한국어로 할수 없겠느냐고 해서 밤을 새워 가사를 썼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변형하면 안될것 같아 마틴 형님의 느낌을 많이 내보려고 했는데 살짝 1 9 8 0 9 0년대 유행하던 한국적 트로트 느낌을 섞어서 해보니 가이드와 비슷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수많은 팬들의 환호와 함께 진은 무대 곳곳을 자유롭게 누비며 행복한 에너지를 발산 거대한 공연장을 아름다운 음색으로 가득 채웠다고 하며 특히 진이 두 팔을 벌리고 크리스 마틴에게 달려가 포옹하는 모습은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콜드플레이와 함께한 진의 무대에 롤링스톤 빌보드 컨시퀀스 밴드웨건 등 해외 매체들 역시 잇따른 찬사를 보냈습니다. 진의 뜨거운 팬 사랑이 드러난 곡 디에스트로넛의 전세계가 푹 빠져들며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그룹 BTS 진의 성공적인 솔로 데뷔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군 입대 전까지 왕성한 활동을 기대하며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서도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